여러분 안녕하세요 첼아 집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집에 택배, 택배가 많은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타잔 자선 투어크 콘서트 이틀 남았어요 미치겠다 진짜 <웃음> 와 실감이 안나요 실감이 안나고 일단 뭐 지금 모르겠어요 뭐가 내가 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겠는데 하. 그래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필요한것들 다 주문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뭐좀 준비할 게 있어 가지고 네. 준비할 때 하더라도 뭐또밥 먹고 운동하고 할건또다 해야 돼서 오늘 하루를 또 보여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게 되었습니다. To l e e 저녁 장보러 갔다가 참지 못하고 까베기를 사왔네요. 아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. 맛있겠죠? 음. 음. 라이크 이제 밀가루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? 아. 음. 이제 내일이면 D-1이에요. 그래서 내일은 또 친구들이랑 또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빠진 거 없는지 행사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제가 구상했던 것들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과 나눌 어떤 대화의 주제들 이야기의 주제들 다 정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또 빠진 게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터? 네, 포스터라고 하면 포스터를 할수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주제가 될것 같은 Don't think just to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포스터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뭐 이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도 이번에 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잘 준비하는 게 긴장은 되지만 뭐잘 준비하면 또 긴장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해봐야겠어요 거의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마지막으로 좀 빡세게 땡겨놓으려고 운동합니다 Let's 츠고 Guys, it's time to have dinner. I'm coming. Mike, come on, it's time to have dinner. Very good. 맛있겠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엄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 음. 나 배달 안시켰는데 뭐지? 잘못누은거겠죠 어. 드디어 여러분들과 음, 이야기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아, 이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어떤 얘기를 나눌까? 저잘할수 아... 있겠죠? 오... 리허설 한번 해보니까 뭔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또 보완을 해가지고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어, 또 제가 원한만큼 많은 분들을 초대 못해서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볼 테니까요. 아쉽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만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일 모레 행사부터 잘 하고 그죠? 잘할 수 있을거야 잘할 수있을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떨려 미치겠어 떨려 죽겠어 진짜 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4일에 만나요 제발. 아아 떨려요